회사에 출근하면서 영혼은 집에 두고 간다 사장님이 들으시면 가슴 쿵 내려앉을 소리지만 실제 MZ세대 직장인들이 개인 SNS에서 스스럼 없이 전하는 진심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조용한 퇴사가 유행인데요 조용히 퇴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는 맡은 업무만 최소한으로 하고 그외 회사 일엔 관여하지 않겠다 즉, 퇴사에 가까운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퇴사가 유행할 정도로 회사 안에서 일에 대한 행복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안에서 자신의 수동적이고 경직된 모습이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현재 많은 직장인들은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부족한 상태라는 건데요. 내재적 동기란 보상이나 처벌 같은 업무 밖에서 비롯하는 동기와 달리 내가 느끼는 흥미, 만족감, 성취감 같이 내 안에서 비롯하는 동기를 말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리사 아마빌레 교수는 직원 238명을 대상으로 매일 회사 생활에 대해 느끼는 감정, 느낌 등을 이메일로 전송한 짧은 일기를 보내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그녀가 10년 동안 받은 업무일지는 무려 12,000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대한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로 작은 승리를 통해 전진하는, 전진의 법칙이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테리사 아마빌레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직원들은 하루하루의 작은 성과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로부터 더큰 의미 있는 일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라도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회사의 영업실적, 시장 점유율 등과 같은 숫자만이 직원의 성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실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 헌신하고, 팀원들과 같은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모든 과정이 소중한 성과들인데요. 즉 직원들의 아주 작은 전진들까지도 개인의 성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하거나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진은 신제품 개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같이 거창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원 자신이 한 일이 팀에,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알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정의와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업무 환경은 자율성에서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 권한을 배분하고 누가 주체가 되어 일하는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율성을 보장받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된데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물론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직원 개개인이 혼자 마음대로 일하도록 방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팀워크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팀 리더, 즉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이들은 팀원들에게 경영진이 제시한 목표를 예시키고 팀원들과 의논해 회사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 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 분위기가 직원들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중간 관리자는 팀원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때론 현실과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죠 또팀 리더는 팀원들에게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이나 상황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테리사 아마빌레 교수는 지난 40년간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조직 혁신 분야의 대가인데요. 조용한 퇴사, 엔잡, 부케 같은 키워드가 유행인 요즘 같은 때에 테리사 아마빌레 교수의 연구 결과가 기업들의 좋은 참고서가 될수 있겠습니다. 마침 오는 12월 7일 2022 동화비즈니스 포럼에 테리사 아마빌레 교수가 직접 나와 강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포럼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